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것은요 제가 은행에 갔다가 은행에서 이런걸 발견했어요 오, 보험에 관련된 것을 소개하는 그런 조그만한 쪽지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딱 보자마자 아, 이거 파워포인트로 만들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지금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파워포인트처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여기 보니까 어 왼쪽 상단에 제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내용 아래쪽에 이 중앙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칸이 들어가 있네요 아주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한 형식이라고 보시면 아주 딱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여기에다가 일단 조그맣게 하나 해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왼쪽 상단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화살표 오각형 도형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어? 이것을 왜 넣었나? 한번 볼게요 이렇게 조그맣게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은 뒤에 이제 뭘 할거냐면요 마우스 오른쪽 전 편집이라고 하는 것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점을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톡 누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자 이것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선 없음 채우기 살짝 주황색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림자 효과도 넣어줄게요 그림자 너무 심하게만 안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글꼴은 제가 좋아하는 나눔스퀘어 엑스트라 볼드체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는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찔러서 글꼴도 마찬가지로 엑스트라 볼드 짠 이렇게 왼쪽 상단에는 집어 넣어 봤는데 이것을 ppt 형식으로 하면 꽤 깔끔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 있는 배경을 한번 만들어 줄 건데요 중앙에 있는 배경은 일단 전체 배경을 파란색인 파란색인데 좀 밝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줄게요 일단 그리고 여기 중앙에 흰 도형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없음 흰색 도형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그림자 효과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니까 뭔가 이렇게 구분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앞쪽에다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모양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즉 내용이 들어가는 이런 칸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요거 만드는 것도 굉장히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자 여기 있는 화살표 오각형 도형을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노란 점을 이동시켜서 좀더 완만하게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회전 그러면 살짝 비슷한 모양이 나오죠 얼핏 자 그리고 이제 뭐할거냐면 파워포인트 2013 버전 이상부터는 도형 병합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도형 병합 기능을 활용하면 여기 있는 이 도형을 반으로 자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르는지 보여드릴게요 삽입 도형 네모 상자를 이렇게 일단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두 개의 도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상단에 있는 그리기 도구 서식을 눌러주시고 왼쪽에 있는 도형병합 여기서 조각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도형이 하나하나 조각난 걸볼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조각을 내서 표현해 주실 수도 있고요. 나는 이렇게 굳이 표현하기 싫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도형을 하나 그려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전 편집 눌러서 이렇게 하나 길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컨트롤 l 프트키 누른 채 복사해서 정렬 회전 좌우 대칭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셔도 상관은 없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색상을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선없음 어, 주황색 조금 더 어두운 주황색으로 자, 이렇게 구분이 되게끔 만들어줬죠 자그 다음 오른쪽 상단에다가 삼각형 도형을 좀그나게자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선없음 음, 살짝 어두운 이런색 자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비슷하게 만들어졌죠 자요거를 이제 이 상태에서 이것만 그룹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Ctrl-G 그룹화 그리고 여기에 오른쪽으로 컨트롤 l 프트키 누른 채 복사 복사 마지막 복사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간격이 좀안 맞는 것 같다 싶으시면요 이것을 4개 다 선택하시고 정렬 맞춤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해주시면 이렇게 간격이 동일해집니다 자 이것을 이제 색상을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 볼게요 자 이렇게 바꿔 봤습니다 이렇게 바꾸니까 이제 안에 내용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내용 같은 경우에는 텍스 상자를 따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오른쪽으로 또 텍스트 복사. 복사 복사를 하시면 입력할 수 있는 칸은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이것을 다 작업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복사를 해도 상관이 없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만들었더니 아까 전 지금 여기 있는 것과 좀 비슷하죠? 그리고 위쪽에다가는 아이콘을 집어 넣어 볼 건데요 여기에 있는 컬러 아이콘과 그리고 도형을 어떻게 집어넣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에다가 원 도형을 쉬프트키 누르지 나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었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없음 밝은 회색으로 일단 한번 채워줄게요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아이콘을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데요 아이콘은 플랫 아이콘이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가 POPLE, p r e 라고 하나 적어 볼게요 p 플 r e 라고 적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다양한 컬러 아이콘들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있는 컬러 아이콘을 선택하신 뒤에 PNG 형식으로 512 사이즈로 프리 다운로드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아, 자이 사이트는요 어, 개인적으로 활용하실 때는 좋지만 만약에 상업적으로 활용하신다면 꼭 출처를 밝히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프리 다운로드를 눌러주시고 삽입 그림을 통해서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아이콘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콘을 집어 넣었고요 크기를 작게 해서 여기에 넣기만 하면 자 이렇게 집어 넣었고요 이거를 또 오른쪽으로 그대로 복사하면 대략적인 틀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아이콘을 미리 다운로드 받아놨다 싶으시면 이 아이콘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그림 바꾸기를 눌러주시기만 하면 충분히 빠르게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실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있는 이 정리하는 칸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것도 도형으로 쉽게 만들어 줄수 있겠네요 자 삽입 도형을 통해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길게 하나 삽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선없음 색상을 주황색. 그 다음에 안쪽에다가 또 하나 도형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사각형 도형을 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서식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선없음 흰색. 됐죠? 그리고 여기다가 텍스트를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키 누른 채 입력을 해서, 음 보험, 보험료 할인 혜택. 아래쪽으로 그대로 복사해서. 자 이렇게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다가 또 텍스트를 입력할 건데요 이거는 Ctrl Shift 키 누른 채또한번 복사해서 검정색으로 바꾸고 글꼴 크기를 작게 그리고 글꼴을 자 라이트 체로 바꿔서 여기 안에 내용들을 하나하나 입력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와 자 어떤가요 여러분 방금 전에 봤었던 여기 있는 이 디자인을 그대로 옮겨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바깥을 돌아다니시다 보면 다양하게 도식화 되어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을 제작하실 때 어, 나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밖에 있는 다양한 디자인을 따라 만들어 보시면서 어, 디자인적인 감각을 이제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따라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지세상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